오라는 점은 안 오고 오늘은 우리 집 밥상을 소개할 거예요. 들어와 들어와. 이것 먹을 사람 숟가락 들고 들어와요. 아 내가 지금 시험 삼아 지금 음성으로 더빙하고 있는데 <웃음> 이게 더 나은 것 같아. 레시피는 개 뿔. 그냥 구워 먹으면 되지 뭐. 오케이. 자 우선 세팅하고 뭐 먹고 싶은 거 갔다가 하면 되죠 이쁘게 세팅한다? 아이 그냥 해 그냥 먹어 야채 씻고 맛있는 상추 깻잎 음 이건 향이 너무 강해 자 드디어 굽기 시작합니다 지글지글 지글 지글 이 소리가 대박이죠 완전히 내가 레시피를 적으려고 했는데 어머 무슨 레시피야 이런 건 그냥 먹는 게 최고야 <웃음> 구워요 구워요 맛있게 지글지글지글지글 구워요 아 기름맛이 나와 어후. <웃음> 자 이번엔 항정살 항정살 맛있는 건 다들 아시죠? 아 이거 마늘 있잖아요 이거 구워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대 체돌바이를몇 음. 장을 들기름장에 콕 찍어가지고 아, 여기다 마늘 넣고 고추장도 좀 넣고 야, 버섯 익힌 거 넣고 차곡차곡차곡 차곡, 해서 원래 쌈은 크게 먹는 거예요. 저 뒤에 보이는 거 저거 있잖아요. 파김치인데 파김치는 손도 안 댔다는 거 있죠? 접시에다 왜 꺼놨는지 몰라 야, 이번에는 기름내가지고 김치 구워봐요 묵은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오 오늘 같은 날은 그렇게 구워가지고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침 나와요 <웃음> 아 역시 구워먹는 김치는 묵은지가 최고 응. 근데 이건 뭔지 아세요? 이건 디저트 오징어 볶음 이야 참 많이 먹는다 그죠? 아 어, 근데 되게 맛있었어 야 이거 숙소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밥 넣고 볶아야 되는데 그건 못했어요 왜? 바빠서 <웃음> 먹느라고 바빠서 와우 다시 봐도 군침 돌아요. 진짜. 여기서 화룡점정? 점점? <웃음> 말도 안 나오네. 이런 된장. 된장찌개. 요것도 예술이었죠. 오늘 식사가 아, 참 어중간할 뻔했는데 오늘 상당히 맛있게 먹었어요. 특히 이 차돌박이. 이거 한우 차돌박이거든요. 되게 맛있었어요. 즐거운 저녁식사, 아이, 누네. 다음 시간에 또 뵈요.